고가에 된 컴퓨터입니다. 현재 슬림형 컴퓨터의 보드판을 떼어서 DDR3 보드판을 붙였고요. 기존에는 DDR2 보드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슬림형을 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된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똘똘한 집안체가 아니고 똘똘한 컴퓨터 한체. 보통 슬림형 PC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자체가 DDR2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3도 구성이 되어 있어도 대부분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cpu 마찬가지 뜯어보니까 어, 제대로 된 cpu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인보드 마찬가지 혹시나 해서 메인보드를 다 분리를 해 봤는데 요 메인보드는 ddr3 로 해서 사용은 가능할 것같고요 여기 보면은 펜 마찬가지 아주 뭐 저가표가 나죠 근데 여기 지금 ddr2 램 같은게 여기 중앙에 홈이 나 있는 것들은 ddr2 램 카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pc2 라고 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램 카드를 자세히 보면 그리고 우측에 있는 약간 3분의 1 지점 조금 못가서 홈이 있는 부분은 ddr3 램 카드 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여기 pc3 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DDR2로 구성된 PC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 합니다. 여기에 맞는 대부분 랭카드 자체도 보드판이기 때문에 보드판을 못 쓰고, 여기에 맞는 사양들이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꼽히지 있는 랭카드는 버리거나 보드판도 마찬가지 버려야 되고, 뭐 그것을 쓸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이 중앙에서 약간 비껴나있게 서 있는 ddr3 랜카드가 박혀져 있는 컴퓨터나 보드판 그에 대 있는 부품들은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랜카드를 교체하든 파워를 교체하든 cpu만 교체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4기가 짜리, 2기가 짜리. 거의 사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다 분리를 해서 이 컴퓨터 마찬가지도 오래된 컴퓨터인데 대신 슬림형이 아니라서, 어 분리한 하드를 두개 장착을 그대로 했고요. SSD 카드, 마찬가지 구형이지만 은 설치를 해놓고, 지금 윈도우 10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보는 거와 같이 윈도우 7 4기가 64비트 마찬가지 이게 인텔 CPU는 G1850 예, 사용이 거의 뭐 안하는 CPU죠 단나와에 확인을 해보니까 판매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을 보면 내 PC가 있습니다. 내 PC에 우측을 클릭해서 속성을 들어갑니다. 속성을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PC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프로세스, 인텔, 이게 CPU죠. CPU 이름이 i3-4130입니다. 3 4 0 0 h z 고 메모리가 지금 20기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게임을, 뭐 고사양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지금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윈도우 7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뭐, 오래된 슬림형 컴퓨터에서 추출을 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실도 사무실 나름이지만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CPU-Z라고 있습니다. CPU-Z를 다운받으셔서 여기 보면은 CPU G1850 그 다음에 뭐 메모리라든지 메인보드 마찬가지 다 나오죠. 메인보드도 H81MK 뭐 이런식으로 다 나오고 다 나와야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다 단종이 됐고 오래된 컴퓨터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무실 용도에서 슬림형 컴퓨터 오래된 것을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슬림은 컴퓨터를 뜯거나 아니면은 일반 PC를 뜯었을 때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메인보드 탈착을 하시고 메모리 카드 마찬가지 이, 이저 DDR2인지 3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DDR2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요 메인보드는 ddr3 메인보드입니다 대신 슬림형이라서 업그레이드 하기는 많이 불편하죠 여기에는 마찬가지 슬림형을 뜯어보니까 ddr2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고 메인보드 마찬가지 모델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거지 같은 모델입니다 버려야 되죠 15년 정도 가까이 된 컴퓨터 입니다. 현재 슬리명 컴퓨터에 보드판을 떼어서 DDR3 보드판을 붙였고요 기존에는 DDR2 보드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조금 한다고 스타그래프트 이런거 그때 당시 뭐한 70만원 준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지금 뭐 초보도 컴퓨터에 컴 자도 모르는데 유튜브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잘들어가는것 같습니다. 펜만 봐도 엄청 오래됐죠 저것도 슬컴퓨컴퓨터한1년년되는컴퓨터 그대로 보보판판피 피스만 았았습다다피스만 랭카드만 터고